아, 안녕 안녕 하 세요？오늘 어, 어, 우리 폴 댄스 를하 려고 해요. 댄스. MB a 폴 댄스 컵, 오늘 여 기를 갈 거예요. 여기 어디 디토이？그러 이요그러세요 와우! Wow. No! no. 이리와! 안 돼! 너 아직 모르잖아, 그거. 배워야지 m m h o o k sợ không! Sợ! Sợ! 이리와! 이리와! 이리와! 이어려워리와 이리와! 이리 너무 어려워이 M.C. 고강. M.C. 고강. M.C. 고강. M.C. 고강. M.C. 고강. M.C. 고강. 우 c 고강. M.C. 고강. m 고 M.C. 고강. M.C. m 우리 하가 열심히 배울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건데 저는 여기를 처음 옵니다 폴댄스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긴 하지만 이거를 컨텐츠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 하가 오늘 열심히 할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<웃음> 뭐 하는 거야? 뿌리 당당, 성불이 당당. 오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이아유아유아유 짜짜짜짜짜짜짜. 아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bởi vì anh làm thử đi anh đi. a cái này để khởi động h ế i d nó kêu rất rất luôn chị động đ i có làm gì h ô g vậy có tập gym hồi xưa có tập gym à giờ bỏ rồi m ớ thế này i t a h ầ y t h ầ à thầy thầy là thầy thầy là t h h h h h h h h h h h h h h h h h h h h h h h h h h h h h h h h h h h h h h h h h h h h h h h h h h h h h h h h h h h h h h h h 어. 안 돼? 손등가 어, 어떻게? 라이 라 그렇게. 어. 얘야. 예. 어. 다 고강. 고강. 아, 더. 더들 돼. 좀안 어우, 그래도 화가 좀 유연하긴 하네. 좀 키고 들어왔죠. 다가 되어 있는 우리 하. 우와 웃웃웃웃웃웃웃웃웃웃웃웃다웃웃웃웃웃웃웃 이걸 <글> 치는 거네 oh, 선생님 우와 근육봐 선생님 잠깐 만져볼게요 야 우와 기초 동급이네네아아아 자, 허공, 아, 오, 치트노이. 이 빡, 빨, 어, 어, 어, <놀람> 야하좀 잘한다. 하 너무 너 오. 도도 안? 아 안? n 없. c 없. 없. 없. 없. 없. 없. 없. 없. o 없. 없. 없. n g 없. 없. 없. 없. 없. 없. o 네,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이 네. 네. 한 네. 네. 오케이.